2022년 3월 10일 스타토 고공포 방송 넘버 1. 지금은 또 맛이 돼.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8로8로 미. 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날씨 예초기가 어제 제가 저 안에서 나가려고 할때 나를 훅막아렸어 원래 예초기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걸 막아 잠깐.. 아..괜찮습니다..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어, 방금 뭐라고 했어요? 아, 이거 씨발 아, 이 깜짝이야 씨 누구 있어요? 거기? 양아! 양아! 양아! 사람 와 사람 수는 잘했어 진짜 깜짝이야 진짜. 바람이 바람이. 방금 뭐라고 했어요? 아 이거 파발 바람이, 바람이. 와 어제하고 완전히 오늘 솔직히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럴 것이고 분명히 여기 무조건 레전드 각이었는데와 처음에 조금 장난치고 말몇 마디 하고 어르신 어, 어제는 겁주려고 그런 것 같아 그냥 쫓으려고 그냥 어, 어제는 겁주려고 그냥 근데 오늘 또 오니까 재미 없어졌나봐. 아니야 똑같은 귀신 맞아. 내 봤을 때긴거 같아. 기근 자체가 똑같아. 아예 틀리지가 않아. 응. 어제 거 유튜브. 아 차라리 어제 거 유튜브 올려드릴까 여러분들 가면은? 차라리 그게 나을 걸까 차라리 어제 거 답사 방송 때 잠깐 나온 거지만 그걸 유튜브에 올려드릴까 여러분들 그냥 차라리. 편집자분한테 어제 거올 오늘 거 이거 올리지 말고. 어제 걸 올릴라 게 답사 방송 때 나왔던 거그안지 역대급 형체 나온 거어자 여러분들 지금 주위에 어 일단은 지금 목적지까지는 온것 같아요. 저 정면으로 좀 보이긴 하는데, 어, 뭐라 해야 되냐면은, 주변에 뭐가 많이 있기는 있네. 어, 주변 한 번만 잠깐만 돌아볼게요. 주변 한 번만 잠깐만 돌아보고, 여기도 비었고, 와, 뭐가 많이 비었네. 뭔지 잠깐만. 지금 여기 들어왔는데, 뭔 냄새가 뜨겠네. 잠깐 어? 어? 방금 나뭔 소리 들은 것 같은데 잠깐만 잘못 들었나? 방금 전에 뭔 소리 들은 것 같아나 지금 분명히 뭐라고 여자 목소리로 계속 뭐라고 잘못 들은 거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 분명히 여기요, 계십니까? 계세요, 혹시? 헉? 저기. 어? 혹시 계십니까? 제가 실례좀 하겠습니다 어? 혹시 계세요? 계십니까? 어... 어... 계십니까? 만 잠깐 어 만지지 마 잠깐 예예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예예예안 만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안 예, 만질게요 죄송합니다 아 저는 그냥 와 이게 잠깐만 이상 센 죄송한데요. 제가 뭔가 한마디. 어? 어? 잠깐. 잠깐. 어? 뭐야 위 여기? 여기. 진짜 무당집은 아니겠지 설마 이거는 그냥 그건데 잠깐만. 여기 그냥... 어... 어... 뭔소리... 와와와와와와와 여기 잠깐만. 시끄러뭐 소리한다. 실험소리 같은 거. 잠깐만. 우와, 잠깐만요. 누르지 마세요. 아. 우와 우와 잠깐만 나갈게요 잠깐만 우와 잠깐 우와 잠깐 우와 잠깐만 아 여기 안 되겠는데 잠깐만 와 잠깐만 아, 저, 네, 죄송합니다. 저 그냥 저, 저 꺼질게요. 죄송합니다. 그냥 저 꺼질게요. 예, 죄송합니다. 저 그냥 꺼질게요. 예, 그냥 저 꺼질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그냥 꺼질게요. 잠깐만요. 아, 또 저한테 장난치시려고 그러죠. 저한테. 저기직 장난치지. 와, 아, 부적 안깎갔어 잠깐만. 부적. 40원이야, 뭐, 뭐. 한장안 빼놨나, 니가?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와, 잠깐 아, 잠깐 아,